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7월 28일 삼천포에서 문어배을 탔습니다 작년 겨울에 칼바람 터진 날 볼문어 미니대회 했던 그 이래 피싱을 탔는데 삼천포 선착장에서 타가지고 지금 미조면 남해까지 내려오시네요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마한도가 있고 그 밑에 몽돌의 변 바로 앞이네요 저희 여기 휴가진데자 오늘 7월 28일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간조가 9시 9분이고 오전에 간조가 15시 15분이니까 오늘 진종일 날물 낚시하는 것 같은데 진종일 날물이죠 시커를 그래서 좀 무겁게 3 0 포를 시작했더니 묵시합니다 장비는 제로타커스 뭐 릴은 제가 그렇고 합산은 막합사 1호 원래 1.5가 있었는데 그거 감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니꼴림인데 설마 처음부터 뜯기겠어? <웃음> 처음부터 뜯겠네요 아이 런 자작액인데 하나 나왔나 보니까 약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돌리다니... 아... 이로 악수였어. 깔끔하게 돌리고 시작하네요. 더데 습하고 햇빛이 안 찌네. 요즘에 30마리 나오나요? 예? 30마리 나오나요? 오불라 예, 카약. 보팅도 하시네 여기. 와, 이런 날씨 때까지 떴으면. 정말 보기 드물게 햇빛이 없습니다. 발을 살짝 끌어주시죠. 이거 봐, 이 선장님이 서해권처럼 매질 내주세요. <웃음> 끌었다가 다시 줄 잡아주십니다. 미조리도시라서 사도? 애도? 그 사이입니다. 섬치기 하시면 사도와 애도 사이. 치즈 한번 해주세요. 이회호 선장님이십니다. 어 <웃음> 선장님이신데 배질 잘해주시고 삼척보이회오입니다 선장님 네. 어제 여기서 좀 나왔어요? 네 며칠 계속 놓고만놨어요아 그래요? 제가 어복이 없나? 정원호미래 아니라고. 이금 물이 좀약하것 같아요. 네. 무슨가요? 문어도 물이 좀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 간조가 9시 9분인데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여수권에서는 적조 관련 없는 고흥쪽 고흥 쪽 고흥 앞바다까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류가 바닷물의 대류 현상으로 산소량 떨어지는 게 없어진 현상이 새벽이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적조라는 게 빈천수 수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적조인데 그런 현상 나타라면 바닷물이 이런 색깔을 띄지 않는다고 해요. 와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이한 예, 마리 나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런가요? 자 6시 반인데 오, 예. 아무튼 물색은 적정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 호호. 아, 한 마리 잡으셨어. 아이고. 수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초. 수초, 중간쯤, 예, 예. 중간쯤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크다 이거 와 이거 통오통 어이구야 와통발대와 <웃음> <웃음> 벽에 다 들어가있네 여기 뭐예요 이게 아 용치 용치놀래기랑 1타 쌍피고 하며 1타 몇피고 이게 뭐예요 저게? 빨간 수, 거. 숨이 숨이 안 숨이 숨인데. 와. 어? 아이씨, 홀랑 다 돌렸네. 저 예. 자, 초반부터 엄청나게 돌리네요. 통발을 먼저 올리지 난 낚시대가 멋지게 비었는데 문어를 그래도 오랜만에 탔더니 오랜만에 문, 할, 오랜만에 예 문어가 배신을 때리네 시알이 아직 조금 작다 지금 작 조금 올라왔을 때는 대시알이 아요 어 시알 네. 삽질을 심하게 하는. 아, 조합도 좋았는데. 지금 문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잡는 겁니다, 지금. 나만 삽질이야, 나만. 약간 말못 하셨죠? 예. 지금 3, 2, 3할할 있다 그러게 <웃음> 말해요. <말이야. 웃음> 지금 저만 삽질하는 거예요, 이게. 자, 특이한 거 하지 말고. 초반에 약하면 약한 대로. 괜히 마음이 그랬어. 어쩌려고 했을까? 400 정도 되겠다. 어, 어, 잘 나온다.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제 봐서. 아, 액션이 독이 됐네요. 액션이. 지금 옆에 컨닝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높게 위아래로 배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으십니다 더 찍어보고 잘 안나오면 계속 포인트를 이동하십니다 일회 피싱선장님이 꼭 그러시더라고 좀 했는데 나왔다가 좀 안나온다는 무조건 이동이야 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저는 비수 밖에 못했는데 양옆으로 뒤에서 환호소로들리는거 보니까 있으면후퀸이돼도 빠져버리죠 뭐 너무 당연한거지만 히트 이야. 오! 아. 모두 다 아쉬워하시네요 모두 다 가치게 여성 주사님 계시는데 정말 잘 잡으십니다. 자이틀 아이고 쭈꾸미 방생 전에 세수. 어, 아, 그리고 방생은 이건 그냥 뭐 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보다는 번고항은 있지만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머리수가몇 마리 나왔다 이거 알려드리면 소식 전화도 좋, 좋잖아요 이제, 우와 사이즈 나왔어 어, 머리서 얼핏 봤는데 굉장히 커보였습니다 일단, 저도 뭐두 종류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 9월 10월까지는 9월은 조금미야 10월은 가보죠 4마리째 네 아이고, 그만, 그만, 그만 하네요. <웃음> <웃음> 몇 마리 나오겠죠? 자, 마리수 많이 나오래요. 네 마리째. <웃음> 자, 계속 옵니다. 오, 요거 좀 크다. 어휴 이..이거는 잡아도 되겠어 예, 조금 커졌네 400이 될까 말까 겠는데 이정도는 담죠 라면용 근데 만조되고 천알물 되니까 막 과도한 액션으로는 안 먹히는 것 같아 원래 원줄만 흔들었다가 스테이 원줄은 반복하는건데 오히려 칼라에 칼라에 반응하는거 같습니다 6월 7월은 근근히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산란 이룬 녀석들은 빠져나간다고 치고 문어가 3차 4차 산란을 하는데 한두 번째 산란 정도가 지금 나오는 사이즈예요 바닷속도 완전히 정글입니다 이게 서로 먹이사슬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쭈꾸미가 있다면 문어한테 다 먹혔을 거예요. 문어가 동족 상장하는 녀석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죠. 8월 후반 하순으로 넘어가면 머리는 굉장히 크고 다리가 짧은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동족을 잡아먹은 녀석들이 고단백 섭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생하는 의미가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다른 문어의 먹이라든지 그 녀석이 살아남으면 가을에 좀큰 녀석으로 만나겠죠. 왜그 무너낚시는 감잡고 이런게 없어요 원체 두 종류 중에 좀 무거운 녀석이라 쭈꾸미가 왕쭈꾸미인데도 무너만큼 물속 저항이 심하진 않습니다 <목소리> 와 진짜 크다 와 뒤편을 어떻게 방 자리를 막 갔는데 와 진짜 크다 이야, 저, 한800 되겠습니다, 저. 키로는 채안 되겠고. 히트! 와, 뒤에 사장님 잘 잡으신다. 오, 히트. 가 <웃음> 부부조사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잡으시 아 이거 얼굴 자꾸 노출되면 안 되는데. 아기 보고 알았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휴가 갔어요? 예 예. 같이 지금 삼점포 있습니다. 예. 예, 한치를 많이 못잡으셔예 마지막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금목이 그 끝나면서 같이 배들이 한치를 접더라고요. 한치 올해 처음 해봤는데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거. 한치요? 예. 예 진짜 재밌습니다. 영상 봤는데. <웃음> <웃음> 사장님은이래피싱 선생님 알고 오신 거예요? 아시고 예. 어. 예. 예예다예예예예예 아. 예예예예예 예, 예. 른거 모르겠는데 선님잘 생겨 가지고 만 <웃음> 소리 많이. 이거 첨질 안 했는데? <웃음> 얻어 걸리네, 얻어 걸려. 아 이거 참 옆에 계신데 살려주기도 뭐 하고. 아 근데 이건 예, 예. 제가치관이라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웃음> 자 여섯 수. 어우 말이 좀잘 나오네요 아직 초반인데 여기 후기에나온거 보니까 마름도 좀 있고 잘잡으오예스 <웃음> 야호 이러면 하하자 <웃음> 뒤편에 또 여성 조사님이 계시나본데 감탄사가 나오면 여지없이 잡아내십니다 오 히트 이쪽 라인에선 저후미의 사장님께서 계시네요 저 반대편 라인에 밀리지 않는 대표가 <웃음> 고하하하하아 포함 하통스러운 소리 하 크게 지르세요? 아름 녀석 한 마리 아이고..참 지금 이건마리 마리스만 얼마나 있지? 아유, 요건 또을만 하다. 먹을만한 거한 마리 잡았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오우 크다 크다 오우 좋아 좋아 사이 좋아 자두 마리만 더 잡으면 두 자리 싸우고 두 자리 싸우면 좀 여유롭게 하죠 인데 자 두자리 쐈습니다 저, 10마리니까 아 이제 느그하게좀 해봐야지 전반적으로 씨야이좀 작습니다 저, 제가 지금 10마리 중에 4마리를 챙겼는데 4마리도 400g이 채 안될 것 같아요 자, 열한 마리. 마리순 잘 나오네요. 오, 사이 좋다. 오, 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0백아저 저런 게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앞쪽으로 가서 한 대여섯 마리 한것 같은데. 아 이거 오르내리라서 이렇게 죽겠습니다. 어우, 소리도 무 없이. <웃음> 날 앞에 경치는 예쁜데 너무 더우니까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오네요 저는 굉장한 골촌데 담배도 맛이 없습니다 하도 더우니까 목소리도 변하나 차는 중천에 있고, 기온은 높고. <웃음> 이긴 한데 여름이완도이이템이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예예 예. 냉면인가? 국수인가? 와 일단 저걸 먹어야지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냥 저희는 안 되나봐요, 순간만. 저 진짜 미해지고하는소 아, 인 웃자고 한소인데 아이고야.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와이뽕 또래 이거. 왕건이래 왕건이.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포인트는 포인트구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참지를 안 했는데. 아! 컸는데, 아. 역시, 참지를 했어야 됐어. 예, 아. 네, 컸는데, 아. 이런 챔지를 안했어 챔질을 얘는 <웃음> 난리가 아, 났어요 니 진짜 나. 나 난리 나다아멍 때리고 있다가 챔질을 안 했더니 떨어지네 제일 큰것 같았는데 히트 좋아좋아 좋아. 어... 저 정도만 나와도 아... 어우... <웃음> 저희면안돼저면 <웃음> <좋다>. 어? <웃음> 저도 큰거 하나 빠졌어요 Yeah, I am. I know. Oh.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안만 봐도 비전이 없어요 여기 엄청 시원하네요. 예. 예. 그나마 시발, 와. 그나마 땀 나는 것도 같은데. 모자 어서 팔아요? 예, 인터넷이요. <웃음> 우산 모자요. 우산. 예. 참 신기하네요. 중 날물인데 물이 안 갑니다. 섬하고 섬사이 지역이라서 그런지 오! 이야... Yeah. <웃음> 저렇게... 사장어 어? 사장님 다없사람님한 마리 잡았네 양보죠 아이 별말 원래 사장님 자리 좀안데 여기 끌어오셨어요 그냥. 살 아. 아기들 바꿔야 되나. 아침부터 굉장히 뜨기더라고요. 아, 이 너무 아이고 이 차전에 한마리도못 건졌네. 잘 넘어오세요 어우 전망 좋은데요? 어우 <웃음> 여가 바람 가만히 본다 어아저 <웃음> 예. 옆에 있는 완전히 어우 좋아 아주 좋아 <웃음> 와 여름낚시가 이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날씨가 아. 한마리 왔네 어우 봅시다 예 아이고 참아 <웃음> 그래도 한마리 생겼어요 올라오긴 올라오는구나 1 k g 돼서 와 한타스 열두 마리네참힘드 아 우리 에서리한번줘야되는데리어이리로한번가프로한번가로한번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참지 안했는데 뭘까? 와 무르네. 에이, 네. 요건 요건 챙겨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내놔. 네, 아 다시. 다가 안되지 13마디 20마디 못 채우겠네요 체력이 안되니까 뭐 제 평생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살벌하다 더위. 와. 오 히트 <웃음> 예딴 데보다 조금 깊네요 가시버렸다, 가시버렸다. <웃음> 저 이쪽 라인은 에이스신데 두번 빠치시면 안 되시지 오우 와 내리면 내리면 어지죠? 오 사이즈와 한700 나가 있네. 그렇죠. 마리스도 그렇고 사이즈도잡으려서바람이불때 정신 챙기고. 열네 마리 이건 챙겨도 되겠습니다. 아, 어, 거기서 오인데사생님 예. 나 열네 마리. 밥 먹은 게 소화되면서 이제 힘이 좀 나나 봅니다. 휴가 첫날이라. 많이 잡아봐요 펜션 냉동실에 넣놨다가 계속 먹기는 라면 한번 끓여먹고 또 숙회에서 한번 먹고 어르신하고 같이 오신 부자 조사님께서 계시는데 저는 네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챙겼고 저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가 나와도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거 잡았다가 욕 먹겠습니다 깔이네저 분들 좀 잡아드릴게요 체력이 들어온건 아닌데, 아, 작은 목적, 목표가 생기니까는 힘이 좀 나네요. 열다섯 마리 위에. 에휴, 작다 화채 원기회복제 는잘안 가도 될 아유 그래도 <웃음> 어르신 보기 안하시고 끝까지 하시는데요 보기 안하시고 마아마리 잡아야 될텐데 는마잡아 나는 선장님이형님이 몇시길래 가끔 나와서잡아드릴줄 알았어 두마리 아까 제가 보여줬습니다 두마리두분에딱두마리 잡는 것거든요두분때 제가 두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리해도 안 된다 야, 지금 마무오잡아으면한6 0마리잡았 아유, 진짜 풀러 이겼다 치우고 마고 치우게 마무게하지마아 아니 나는 전화 와서 삼겹바에 문어 꽃이 피자 너무 올라오는 줄 알아 너무 올라는데 아까 너무 올라왔는데 와 사이 사장님 장원이시죠? 아니요한 아니. 30마리 안 잡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왈도 잡 계속 건지시던데? 아, 사장님 아니.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저요 개털이에요 31일 개털이라고 <웃음> 하는 거예요? <웃음> 31일 사장님 20마리 넘게 잡으신 거 같은데? 최 아, 계속... 제가 다시 다시 한거같은요 그쵸 예 계속. 아까 형기층이 너무 나가지고 <웃음> 제 손실 안에 들어가서 쉴려고 했었어요 아니 근데 문을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아, 진짜 영상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걸 잡는 문을 아, <웃음> 어, 저는 어. 오늘 완전히 죽었는데 저 오늘 카운터에 된게 15마리 밖에 안돼요 그 나머지는 챙긴 거는 5마리 정도 밖에 안되고 저짜에저 그래서... 왔을 때는 좀 시간이 컸거든요 어... 제가 17일날 왔어요 7월 17일날 어. 출천버스 타고 그러니까 계속 넘상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던지는거는 못하니까 음... 던지시는거는 그 이런거 보통 문어낚시하면 싱크가 좀 무겁잖아요 16호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두개 세개 다르니까 물 저항이 빨라가지고 좀 점점 높이게 돼요 20호 25호 30호 지금 3 0호달고 왔는데 저도 좀예 이걸 오버헤드 캐스팅 뭐 이렇게 하면 조리때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해가지고 처음부터 서밍, 엄지가거라고 서밍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 앞에 던지시다가 점점 하시면 늘어요 많이 배웠죠. 그 방송, 제가. 방송이 몇개 없었어요. 어... 제가 처음 시청할 때는 방송이 몇개 없었어요. 아니, 제가 왜 알고 있냐면, 네. 우리 방송에서 같이 네. 네. 계신 분이에요. 네. 생각보다 덩치가 크시네요. <웃음> 근데 이제 여기 안 보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음... 여기 쳐다봤는데, 어? 그 얘기 옷을 많이 봤는데, 댓글박스에 <웃음> <웃음> 그 얘기 세워주요 얘기 엄마한테 유튜브 하시는 거 <웃음> 아, 오늘 보니까 문어는 제가 배워야 될것 같아.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영상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영상 보고 참지, <템질, 웃음> 어? 뭐, 그 타이밍, 그런 거좋 그런 거 저는 오는 건 좋아해요. 아. 아, 근데 되게 보기 좋으세요. 애처 가신 것 같아. 야 <웃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받아서 많이 잡으셨나? 제가 보기엔 줄잡아 20수는 훌쩍 넘었어. 저는 죽도록 했는데 15마리인데. 아예 예. 잘하셨어요 이건 어쩔수없어요 주로 빨리 끌어야돼요 예. 저 통발도 건지기 싫더라고요통발은 <웃음> <웃음> <웃음>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속에 문어 있을까 하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죠 예예 천재원님거 했고 더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피곤함이 싹가 하시네요 유튜브를 보시고 문어 접는걸 배우셨대요 근데 와뭐 제가 뵙다보니까 계속 잡으시던데 너무 잘 잡으시던데 제가 한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잘 잡으시고 사모님 쭈꾸미를 그렇게 잘 잡으신다면서요 표현이 <목소리> 쿨하신대 <웃음> <흔히> <웃음> 여기가 거긴가? <웃음> 아 저거 보니까 생각난다 바람 장난 아니게 불고 히트 사이좋아 사이좋아 이영우님 영상 보고 챔지 타이밍 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스승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아 오늘 더위만 아니었으면 정말 더 많이 안가워하면서 옆에 찰싹 붙어서 낚시하고 했을텐데 오늘 더위가 살인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일반인보다 더위에 좀 많이 약한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다가가서 뭐 대화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어, 더위가 거위가 저를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앞에 선수 쪽에 오르락내리락 조금 하니까 약간 좀 연기증이 나가지고 멀미약을 먹을까 했더니 멀미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초코바를 하나 먹고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나름 전투낚시를 했는데 15마리 오늘열 15마리 있습니다 와이 폭염에 출조하세요 하기도 추천드리기도 뭐하고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신 분 없이 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삼천포 쪽에 오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추천이나 이런 거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는 하기 싫고 올해 낚시오면 포기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면서 어, 여러 포인트 들렸다가 찍고 이렇게 갈것 같은데 오늘 15마리 했고, 챙긴 거는 어 방생 사이즈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 손박이 깜냥이 이렇게 정확하는 않지만, 그래도 담아야 했습니다. 뭐 애들이랑 휴가 온 첫날이고, 숙회, 라면, 문어라면도 좀 먹어야 되겠고 해서 4마리, 5마리 정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옆에 조선님좀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잡아드리지 못했네요 아, 포기하며 포기 그래도 열심히 하면 후회가 없더라고요 비록 15마리뿐이지만은 좋은 추억 갖고 시청자님도 뵙고 나름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